중앙부처와 연기금, 금융, 민간금융기관이 다상화폐거래소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냈다. 공공기관이 출자한 펀드의 경우 위탁운용사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해당 공공기관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관들의 자금 운용 권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출자한 두 곳의 위탁펀드를 통해 다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 4곳에 2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8개 펀드를 통해 복수의 거래소에 41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우정사업본부도 벤처캐피털펀드 3개를 통해 총 8억 7천만원을 거래소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환경부, 과학기술정보부 등 정부 부처가 출자한 모태펀드도 두나무 등 가상화폐거래소 지분 투자에 쓰였다. 금융공공기관 역시 최근 민간금융사의 투자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DB 산업은행과 IBK 기업은행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과 함께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가상화폐거래소 투자는 다수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펀드에 참여하는 간접투자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위탁운용사가 투자를 결정했고 재무적 투자자는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이었고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모태펀드 출자 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홍중학 중기벤처부장관은 거래소의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정권 자체가 민간에 있던 건데 지금 와서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려면 그만큼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회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화폐 거래 대책과 정부 부처들의 투자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엇박자 정책에 이어 내로남불식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희한하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나와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관련 펀드가 거래소 지분을 취득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투자자는 가상화폐를 절대로 제도권으로 들여농치 않겠다는 정부 입장도 이제는 믿음이 안 간다면서 당장은 가격이 내려졌지만 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정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시행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문을 닫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고성 발언도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거래소들은 너무 세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금법이 시행된 후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문을 연 거래소 데이비이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나타나는 건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예견된 일이다. 특금법으로 거래소들은 반드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은행 이 거래소와 실명 계좌 거래 계약을 맺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 네 뿐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거래 조건을 갖춰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9월 이후 살아남은 거래소는 6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온다.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들이 시중 은행과 재휴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은행들은 거래소의 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벌집 계좌를 운영한다. 하지만 벌집 계좌는 불법 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실명 계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은 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이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우려감은 더 커졌다. 특히 이날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보호 의무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을 밝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거래소들 사이에선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정부의 시각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 사업자 입장에서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열흘 전 8천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5500만 원 정도까지 추락했다. 특금법이 시행된 지한 달이 됐지만 아직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없는 상태다. 이미 실명 계좌를 갖춘 4대 거래소 조차 아직 신고를 안한건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은행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4대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은행들의 거래소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확인을 받고 신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고시 9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면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들도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등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6월쯤엔 신고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상자산 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무더기 환차익 거래 환치기의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해외송금을 막으면서 하드사로 관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풍선효과와 비슷한 코인환칙이 풍선효과 우려다. 하드사들이 모니터링 강화에 나 섰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각 금융권협회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들은 자체적인 점검 에 돌입했다. 하드사들의 경우 현재 킬로바이트 국민카드와 롯데 카드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드사 회원으로 국내 국적 거주자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환측이 사례의 다수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빌런 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약 1115만원 한도를 신설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드사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인 은 이용이 제한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금세탁 범죄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규제 강화 에 따른 풍선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게 업계 분위기다. 특히 중국으로 1회 2000달러 약 223만원 연간 5만달러 약 5580만원 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킬로바이트 국민카드의 경우 더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도 중국 송금서비스는 없지만 제3국을 통한 비트코인 환치기 가 단행될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 카드사를 통해 해외송금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의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킬로바이트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가 여기에 참여한다. 건당 5 0 0 0 달러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암호화폐과 관련된 김치 프리미엄 문제가 계속 발생 한다면 카드사들의 새로운 서비스 준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서비스가 연기되거나 송금 한도 가 대폭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이 시작된 건 2019년 하반기부터라서 인지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최근 중국 등 해외송금 이용이 소폭 증가한 건 사실이라며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호인원 코빈 네곳 뿐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거래 조건을 갖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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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벌집계좌는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실명 계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은 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지만 9월이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우려감은 더 커졌다. 특히 이날 은 위원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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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4대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이 나오면 은행들의 거래소 실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후 확인을 받고 신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신고시 9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답변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들도 유예 기간 이 끝나기 전 등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6월쯤엔 신고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물론 도지코인 등 암호 화폐 가상화폐가 일제히 폭락하는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소득세 인상 때문이라고 모이터 통신이 23일 분석했다. 자본소득세 40%로 2배 인상 22일 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100만 달러 약 1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39.6%로 2배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 증시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도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자본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30.6%로 약 2배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쓰이는 투자소득세 3.8%까지 더하면 고소득자의 최대세율은 43.4%까지 오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개인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부유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자본이익과 소득세율을 공평하게 만들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바이든 정부의 자본소득세 인상으로 뉴욕증시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도 일제히 폭락하고 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 하락. 뉴욕증시는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1% 가까이 하락했다. 바오지수는 전장대비 321.41포인트 0.94% 내려 33815.90을 기록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s&p 500지수는 0.92% 하락한 4134.98을 나스닥지수는 0.94% 밀린 13818.41을 각각 기록했다. 비트코인 10% 도지코인 35% 폭락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폭락하며 5만 달러 선이 붕괴될 정도다. 도지코인은 자유낙하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3일 오후 2시 30분 현재 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을 중개하는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0.07% 폭락한 48,543달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64,106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대비 약 1만 5천 달러 이상 급락한 것이다. 이로써 비트코인의 시총은 9131억 달러로 줄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5일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어 실명확인이 완료된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투자자만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정부의 요구대로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자를 투자자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가 되냐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어른들은 누구며 잘못된 길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투자자는 어른들이 설마 기존 금융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자신들을 지칭하는 거냐며 바로 얼마 전까지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특금법을 시행해놓고 지금 와서 가상화폐 투자에 잘못된 길 운운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투자 목적으로 계좌 개설 불가능.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갖게 된 A씨는 며칠 전 국내 4대 거래소 중한 곳인 비썸을 찾았다. 비썸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여된 조건 중 하나인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암호화폐 매매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원화를 거래소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이 완료된 NH농협은행의 개인계좌가 필요하다고 했다. A씨에게는 NH농협은행 계좌가 없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은행의 지점을 찾아갔다. 계좌 개설을 위해 왔다고 하자 은행 안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순번 대기표를 뽑아줬다. A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창고에 앉아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창고 직원은 계좌 개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A씨는 가상자산 거리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입장은 단호했다. 암호화폐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명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명 계좌 발급에 필요한 법적 증빙서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A씨가 그러면 그냥 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혹은 저축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자 창구 직원은 이미 A씨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한도 제한이 걸린 계좌밖에 개설할수었다 <웃음> A씨는 하루 이체 한도가 1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원하는 만큼 투자금을 거래소에 보내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입출금을 반복해야 할것 같았다. 주식 투자도 이렇게 어려웠나 생각해보니 증권사에 돈을 입금하는 과정은 몇 번의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됐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만약 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3개월치의 공가금 납부 내역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적금 목적의 계좌를 한두 제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계좌 개설 목적 거짓말해야 코인 투자 할수 있다니. A씨는 스마트폰에 빗썸 앱을 깔았다. 암호 화폐 커뮤니티에는 A씨와 유사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누군가는 빗썸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걸 연동하는 게 그나마 편리하다는 댓글을 남겨뒀다. A씨가 앱을 열고 n h 농협은행의 입출금 계좌가 없다는 버튼을 클릭하자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이라는 안내문이 떴다. NH농협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만 연결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붉은 글자로 강조되어 있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 서류 예시로는 급여 목적,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 아르바이트 계좌, 신용카드 결제 목적이 적혀있었고 각 계좌의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적혀있었다. 안내문의 맨 마지막 줄에는 굵고 진한 글씨로 가상자산 거래 목적은 금융거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니 위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정부의 방침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는 실명확인 계좌가 필요하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런데 막상 거래소와 계약한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니 가상자산 거래 목적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존의 100만원의 한도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은행 계좌를 지닌 사람들은 계좌와 연결이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신규 투자자들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소에 등록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투자자자금보호와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법적 증빙서류 없이는 실명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한도 해제를 위해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키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기존의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 인증이 완료된 계좌를 보유한 회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으니 제도권 안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다. 거래소와 협약을 맺은 은행도 마찬가지다. 결국 가상자산 투자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A씨는 꼭 몰래 도둑질하듯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불법 거래를 하러 온 것도 아닌데 거짓말까지 해가며 통장을 발급받고 가상자산 거래와 아무 관련 없는 서류들을 제출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현 상황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비트코인 거래가 열풍을 불러일으킬 당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졌지만 아무런 법과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이용하면서도 투자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특금법이 제정된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암호화폐 실체 자체가 모호하다며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가 더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